네, 오늘은 요거트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. 플레인 요거트, 마요네즈, 소금, 후추, 꿀 이렇게 있습니다. 먼저 요거트 한세 스푼 정도. 마요네즈를 한두 스푼 정도 저는 넣어주고요. 눈대중으로 한 스푼 반? 두 스푼? 다이어트 하니까 마요네즈는 많이 안 넣어주는 게 낫겠죠? 소금. 꿀 조금. 꿀이 없으면 올리고당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섞어 주면 끝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. 그래서 간을 음. 되 맛있어요. 그냥 이 요거트 드레싱만 퍼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네. 아. 여기다가요. 제가 깜빡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담백한데, 좀 새콤달콤하게 먹고 싶을 때전 식초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넣어줘도 되고요. 드레싱에다가 지금